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요번 아, 시간은 증권형 토큰 sto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아, 전에 한번이 급등한 이후에 어, 로봇 ai 체포 관련주에 밀려서 좀 주춤했었던 어, sto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먼저 토큰 관련주 강세 배경은 어, 금융위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이런. 어, 토큰 관련된 시장을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규율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DO 증권형 토큰, 어, 얘는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예술품 같은, 어, 구체적인 자산을 근거로 해서 발행되는 토큰을 어, 말하는 거죠. 어, 그리고, 어 플랫폼, s t o 거래폼 플랫폼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어, 이 수수료를 적용했을 때 시장 규모 2,594억 원 어, 규모의 어, 수수료가 어, 발생하겠다는 이런 수, 어,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시장의 규모는 토큰 시장의 규모는 2030년 2조 달러대에 달할 거라는 소식이 있었고 어, 연평균 5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 증가. 예상되는 어 나는 요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sd o 관련 주 오늘 sk 증권이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천원 바로 밑선까지 와 있고 어또어예 같은 경우 시가 총액은 이제 4 3 0 0억대 pbr 은 0.63 그래서 어, 증권 중에서는 예 하고 교보 정도가 이제 오늘 반응을 하면서 어,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ent 한국정보인증, MBT, 핑거, 요런 종목이 이제 5% 이상 반등을 했고, 어, 블레이드나 한국정보인증 1배가 넘죠. 어, 얘네들의 평균 PBR은 1.54배 수준입니다. 블레이드 ENT는 시가총액 573억으로 뭐 아주 가볍죠. 그리고 신한지주는 퍼는 이제 5배 수준, PBR 0.46입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형주 중에 네이버, 또 삼성전자 카카오, 어, 런 카카오 쪽하고 네이버나 삼성 뭐 아주 좋았습니다. 흐름이. 어 그래서 어 삼성이 어 어제 낙폭을 조금 반등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간단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K 증권은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저항선 라인대에서 오늘 이제 마감이 된 상태고 어얘 같은 경우는 이제 STO 디지털 어이 조각 투자 플랫폼 이런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갤럭시아 SM 어, 얘도 신고가를 쓰고 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블레이드 NBT 핑거 네이버, 네이버도 이제 좀처럼 꺾이지 않고 계속 이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마찬가지죠. 네이버나 뭐 거의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삼성전자.